네, 안녕하십니까. 은평갑 어,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Save the Children에서 보내주신 어, 상자, 뭐라고 해야 되죠? 소망가방 상자를 언박싱하는 것을 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소망가방 캠페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동은 투표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동들을 위한, 뭐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 아동 본인들은 좀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동의 꿈과 바람을 어, 국회의원들이 좀잘 살펴가지고 아동들의 권리가 잘 보장되는 그런 법도 만들어주고 신경 써라 라는 의미에서의 캠페인입니다 하나하나씩 좀그 보여드릴게요 음... 네. 열어보면은 소망 가방 관련돼서 안내하는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고요 난민아동에게도 배움의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카드가 있네요 이 설명서 위에는 이 소망 가방을 상징하는 배지가 있어서 아, 이것도 달고 다니게 되다 <웃음> 가방 모양인데요 이 소망 가방에 담긴 여러 의미 이런 것들을 어, 배지를 차고 다니면서 새겨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여드리면 된다는데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이 이제 가방인데요. 이 아이들 책가방 모양으로 생겼어요. 유럽 국회의원들이 이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가방 안에 이제 몇 가지 물건들이 우선 빨간색 봉투에 출생 태그 라고 적혀져 있는 그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보편적 출생 등록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요. 아, 사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등록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제도나 이런 것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도 전부 다 등록을 해서 어 여러 가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요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 어, 그런 어떤 태그 아이 발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제 빨간색 봉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아 이거는 그거네요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체벌 부모의 이제 자식에 대한 체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의 체벌 금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잘 되라는 이유로라도 때릴 수가 없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하... 다음은 돋보기에요 어, 돋보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이쁘게 생겼네요 어, 보시고 이 돋보기의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어서 사실 아이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됩니다 아이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 존중해달라는 라 의미로 돋보기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종이상자 들어있는데요 열어보면 스마트폰 모양이 들어있는데 이게 진짜 스마트폰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겁지? <웃음> 진짜 스마트폰인가? 스마트폰 무게하고 똑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고 배터리 충전하면 개통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요즘에, 뭐, 불법적인 어떤 카메라로 뭐 촬영한다든지 아이들을 하지 않도록 그, 열심히 신경쓰고 노력하겠다라는 의미로, 예. 그 다음에, 어 이거는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를 타고 탈수 있는 근해의 모양인데요. 통합, 놀이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터가 거의 없죠 저희 지역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같이 놀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는 의미로 이런 어, 모형을 주셨고요 이 모형의 색칠을 노들약 쪽에 계신 장애인분들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전에 저 변호사 시절에 거기 자주 방문해서 강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이렇게 해서 가방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 가방에 담아서 보내주신 그 마음 의미 이런 것들 제가 잘 새기겠고요. 어, 그런 뜻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어서 그런 내용들이 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어, 저도 걱정하고 고민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음, 잊지 않고 잘 새겨서 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